어, 양하수술은 이 턱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주걱턱이나 또는 무턱 또는 입이 나온 돌출입 또는 안면비대칭과 같은 이런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턱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 시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턱과 치아를 정상적인 위치로 이제 우리가 바꿔주면서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음.